<웃음> 딴딴따단, 딴딴따단. <웃음> 네,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하가 표정이 좀안 좋아요. 하. 아 어, 네. 헛이 무슨 일 있어? 맨. 그래서 얼굴 안 좋아. 매다. 매다. 매다. 매서매 매다. 매다. 매 지금 시간은 7 시. 람비에 끝톡 응. 어. e 마사. 아 람비에 깨톡아일 끝나고 마사지 간다고. 그럼 어, 우리 뭐할거 없잖아. 할거 없죠 우리. 그러면 그냥 오늘 마사지 가, 가 마, 마사지 가도 돼. 이거. 아, 어. 둥. 진짜. 어. 뭐 음, 람비에 마. 감사어 근데 6 마. 엠 마사. 유튜브.com. 그럼 오빠가 마사지 해줄게. 파이하? 어, 어, good, come. g 어 o d Good. Good. Good. 컴 o o d 마컴 o d 마 o 이제 g 내 없어요. o o 있어요 괜찮아. o o d g o 어더이 o o d g o o 어 g 아, 네, 음, 그래서 g o 지금 일단 마사지로 가자. 그냥로걸로 유튜브 하면 되니까 오늘 마사지 o 오빠가 네. 주, 준비. 가 해줄게 준비. 준비. 아비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준비. M 노이도이만 너무 비건 해요아 노이도. 아, 우 와. 일단은 저희 가까운 데로 갈게요. 뭐 이따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먼데는 가지 못하고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.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그냥. 좀 머리 꼬고 있는 거 봐. 아자자자자자 에이 근데 육마 홈나이 유튜브 람비액만. 마사지 마. 오, 검사와. <웃음>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. 어디? 어디 허? 어. 유튜브도요? 어. 오빠가 아까 전화해 놨어요. 가자. 캔디 마사지라는 곳입니다.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컴펌을 해 놨고요.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어. 아, 어디? 네. 끝나요 어, 캔디. 캔디 게요 캔디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?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가 컴덕이야 왜, 나 사장님 아 컴사오 사장님라 컴고 컴고 반가이마 전사장님 컴드컴득나이사오엠티강 컴? 컴 아니요 <웃음> 목 마사지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하가 피곤하지 않도록 마사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두 명의 여인이 우리 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 짧은 다리. 음,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이식 마사지 같습니다. 음, 7군에 위치하고 있고요. 와, 상당히 압이 훌륭합니다. 와, 잘해요 마사지 잘해 엠마사 또 엄마. 장난하지 마너 가만히 있어 손좀 가만히 있어 자꾸 만져 자꾸. 세게 눌러 세게 다운 폴. 돈이. 아니 n h i h u l u n g e a h t h chỉ tí Để em dạ, quay không uh, cho uh, mà. quay xong cái động tác này á Em quay lại cho chị nằm ngỡ nha Không c n tâm Em đi lá nóng n lại cho chị nằm Ba em hỏi là Nằm như vậy ừ. Em như vậy em nằm ngỡ n h được không? Ờ thường Thường thường em muốn xem <cười> Em là 23 tuổi mà ở đây Đẹp Rồi hả n h đẹp Nhưng mà ă n h c n g 20 tuổi <cười> g <Giá> i à rồi <cười> <웃음> 빵 아니, 터졌어, 이런 게좋저요 마사지자 빵 터졌습니다 사우마 사우니에요 오일이 끝내줍니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아니, 아니, 난 이게 느낌이 궁금해가지고 죠 오, 매끄럽다 경과에 <웃음> 영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조, 조, 조. 왜, 왜, 왜 웃어 왜? 왜. 야야손손하 어이. 네. em năm i n năm m ư m a s a n h n em 네. 아 <목소리> 음, 그래도 확실히 진짜 어리다 피부가 좋다 부럽다. 음. 매끌 매끌합니다. em đâu không? c ó t i ệ n o m không có Em n không có tiền mà thân ba Do oh. i o u marry me ờ uh, được ở đây ở đây đây được đâu ở đâu, đây. đâu ở đây ở đây yeah yeah yeah y e a n t e a h yeah yeah y e a n t e a h y a yeah yeah yeah y e m h y e u h yeah y e a đ yeah y e a yeah yeah yeah e a h y h ô n g h yeah y e a l i b a b a h yeah yeah y e a yeah yeah yeah y e a m yeah y e h yeah yeah a h m e a h y m a t y a h yeah h yeah yeah yeah y e a m y t a a 어... 오케이 사우나이사우나이사나잉 깨넷 넘컴 발 상처 났다 구두신어가 저거 여기 넘컴 나 왜왜왜 오빠 만지지마 넙냐 <웃음> 그렇지 <그치>? 넙놈이지 <웃음> <놈>, 넙넙 <놈. 웃음> 그치 맞지 발 크롱 깨넷 넘마 Em 이 ố 가 dối g 이 i mà, n i d ố h ả n ồ n khom, bình thường à? Wow, ốm quá! 가 bố ốm quá! Ồ, bố ốm q á á m á m á Ồ,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이 느낌이구나. 제가 살은 살못 만지고 돌로 만져보겠습니다. 재밌네요. 어, 안돼 안돼, 컴백 컴백. 덥지? 너무 컴. 음 슬펐. 어, 덥대요, 일하는 사람도. 원래 받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더운 거야. 아 싫어, 싫어, 싫어, 싫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가만가만 아, 싫어 <웃음> 어, 응. right, đúng rồi, đúng r ồ r h 지금 이곳은 여자가 세 명입니다. 권찰 <목소리> 못을 이 서? 뭐야? 이거 누구? 이거 누구? 이거 누구? 이거 누구? 이거 와, 구이 이거 ai đẹp mới làm được. Haya, nô, nô, n 게 n 연 n 구나 진영 임훈, cái này không c พอดีพอด어 어. 어่ n อดีเออเอ아เดินบัตรซ่า 오와 okay. no, no. no. 아 <웃음> 깜짝이야 아니 너에 너에 야야 콩쥐 콩쥐 콩쥐 쥐 쓰러졌어? 왜나 이제 이제 이제 사사 끝났어 디베냐아니요 <웃음> 왜? 더 받고 싶어? Ở đây. Ở đây là h Nhân viên ở đây. Em. Bye bye bạn. Có em em làm b i ê n m a s s a g Ở đây. Ở đây. Nhân viên. Nè. Ờ bye bye. Bye. Bye oh, bye. bye. <cười> đi đi đi. Đi. đi.